오늘도 신나게 너무 신나서 지리고요 점점 야생의 개토끼가 되고 있다 야생으로 돌려보내야지 물구나무석이 좋은 바닥을 찾아왔다 쌀쌀한 날씨에는 스트레칭을 잘해줘야 하는 척 자연스러운 휴식 쉬는 거 절대 못 지나가는 개토끼 추운 날은 몸이 더움 츠러든다 준비운동을 확실하게 안하면 부상으로 오래 휴식할 수 있다. 좋은 방법인데? 쳐맞을 소리. 말이 시가 된다고. 가벼운 몸놀림. 마음은 나 가벼운데 움직임은 나 무겁다. 사실 엄청 빠른데 느린 척하는 거다. 힘, 숨, 뚱. 패대 멀리뛰기 약 1.5m 손흥민 선수 뺨치는 드리블. 처 쳐맞는 사릉민 드리블 준비운동은 이 정도면 충분히 달아올랐다 으악! 느낌이 좋다 완벽한 물구나무 석이 강 나온다 얼굴이 땅에 닿았다 맨바닥이었으면 얼굴 부상인데 잔디라서 다행이다 원래 잘생겼었는데 이날 이후로 조금 못생겨졌다 한번 넘어지면 겁먹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못한다 한두번 넘어질 수도 있지 겁먹고 포기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다 어디하나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연습해준다 물구나무 서기도 2-30분 반복하면 유산소 운동이 되더라 또 목욕시켜야하네 이 새끼 일부러 어디서 굴러다니나 오는 것 같다 가끔은 내가 교육당하는 느낌이야 타버스코 먹으려고 두부를 준비해놓고 집에 두고 왔다 두부 없이 먹어도 맛있다 86.9kg 살짝 멈추기 시작했다 복근 운동은 이제 1분 정도는 거뜬하다. 느린 자전거 타기, 내 몸무게, 근육량을 담당하는 하반신. 이제 집도 추워서 땀이 안 난다. 추워지면서 민첩성이 줄어들었다. 턱걸이는 처음은 넓게 잡고 잡는 위치를 점점 좁게 해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해준다. 중량 턱걸이 15kg 정도는 정말 쉽게 못한다. 일주일 정도 휴식 간이 휴식을 하면서 다이어트 독학 채널 첫 영상부터 정주행했다 내 영상을 내가 보고 느낀 건 뚠뚠이가 온나 카리스마 있었는데 요즘은 살이 빠져서 그런지 뭔가 그 당시 본연의 내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다 뚠뚠이 시절이 살짝 그립기도 했다 과장 포장된 모습이 아닌 나의 본연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한 유튜브다 가장 나다웠던 영상이 가장 재미있었다 가장 나다운 처음 내 모습을 잃지 말자 살은 잃어도 돼 만나는 지리 는 개똥이 땅 파고 들어가 는줄알았 다.